j u s t i 엘으로의에리 엘리, 엘운데에 엘리, 엘리, 이리 엘리, 이리 <목소리도> 짜잔 모로에예래갈비 타운인데 예래갈이 콩네 콩 이게 뭐가 뭐가 이거 뭐거거 Gracias.